지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쏘아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기보다 요빼고난 떡이 지혜 보다 옆에 있네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차를 빗박하는 속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Ah